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이건복입니다. 어드벤텍 행사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떤 그 IoT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돼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뭐 간략하게만 하지만 저희가 혁신과 IoT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기술적인 동향에 대해서는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최근에 많은 어떤 그 기술적인 동향에 대한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이 같은 어에서 얘기하는 어떤 이런 내용들의 변화가 있는데 예전에는 인공지능이라든지 아니면 클라우드 그런 i o t 라는 단순한 어떤 큰 주제적인 부분들이 이제 트렌드로 언급이 됐는데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최근 이런 기술 트렌드는 거기다 조금 더 들어가서 어뭐 인공지능이라 하더라도 보안에 대한 부분들 인공지능 처리한다든지 그 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팅 같은 경우에도 분산형 클라우드라든지 그 다음에 엣지 스마트 스페이스 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정도 구체화되고 있고요 근데 구체화된 어떤 기술들의 두 가지적인 패턴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 중심과 아니면 어떤 공간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더 발전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변하지 않는 어떤 항목이 있다면 라 사실 혁신이라는 부분들이 필요가 없을 수도 있긴 하지만 혁신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많은 기술들이 따라온다기보다는 기술적 변화라든지 시대적 요구사항에 따라서 혁신을 해야만 되는 어떤 그런 경우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이런 수많은 기술들의 나열이 중요하기보다는 과거에 저희가 생각해 봤을 때는 이런 인터넷이라든지 클라우드들도 신생 기술이었고 그다음에 모바일 기술도 마찬가지였듯이 과거에는 어떤 새로운 기술들이 지금은 보편화되고 있고요. 그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그런 변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 변화와 비즈니스 혁신이라는 부분들이 1대1로 매칭이 된다라고 볼 수는 없긴 하지만 결국은 어 비즈니스 혁신을 하기 위해서 이런 기술적인 요소를 이해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러한 움직임들은 과거에도 사실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어 저희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사티아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어몇년 전에 어떤 그 기조 연설을 통해 가지고서 이런 데이터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미래의 어떤 전기 동력과 같이 아주 중요한 역할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기업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단순하게 오퍼레이션을 하기 위한 시스템이 아니라 데이터를 축적을 하고 메타 데이터를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서 많이 중, 어,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러한 기업들이 성장, 경쟁력을 가지고 시장에서 어, 언급이 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이런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능력이 기업의 기본적인 경쟁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수집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라 IoT가 상당히 큰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인터넷 오브 띵스라는 이런 사물인터넷이 과거에는 뭐 조금은 다른 형태로 보여지고 홈 IoT라든지 그런 형태로 보이긴 했지만 오늘날의 이런 그 사물인터넷은 그 범위가 상당히 넓고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뭐 이런 데이터가 발생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자동차 한 대에서 발생되는 어떤 데이터가 5테라바이트라고할 정도로 실제적으로 이미 많은 데이터들이 발생을 하고 있지만 그런 데이터를 수집 안 하고 있거나 아니면 수집된 데이터를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이 데이터가 경쟁력이고 데이터를 통해서 뭔가 어 자산화되는 부분들이 중요한데 그 데이터는 이미 발생을 하고 있, 있지만 어 실제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죠. 저희가 뭐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많은 장치들은 이미 주변에 많이 널려있게 합니다. 뭐 컴퓨터라든지 아니면 이런 디지털한 장치 말고라도 뭐 에어컨이라든지 아니면 영상 장치라든지 카메라라든지 이런 장치들도 이미 데이터를 많이 보내주고 있긴 하지만 이제 우리가 잘 활용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발생되는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잘 수집을 하고 분석을 하는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IoT에 대한 부분들을 투자를 하는 것즉 IoT 시스템의 기반으로서 데이터를 잘 수집을 하고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바로 중요한 문제인데 어, 그러기 위해서 기업들이 그런 부분들 투자할 수 있는 영역들과 아니면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잘 활용하는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결국은 이런 IoT에 대한 부분들을 투자를 하고 시스템 구축하는 것이 바로 비즈니스의 혁신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비즈니스 혁신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어, 우리가 꼭 핵션을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긴 하지만 뭐연구에 이런 자, 어, 매출을 노력하지 않아도 매출을 발생할 수 있거나 아니면 경쟁자가 없거나 그런 특이한 경우를 빼놓고는 이런 기술 변화와 그 다음에 이런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따라가지 않는다면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비즈니스 혁, 혁신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단순하게 어떤 단, 단일 시스템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들이 지금까지의 어떤 IoT 접근이라든지 그랬다면 라 앞으로는 상당히 복잡한 시스템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공장에서도 뭐 특정 데이터에 대한 뭐 머신에 대한 라인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을 했다면 라 그것이 아니라 공장 전체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그런 SCM과 같은 물류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소비자의 어떤 패턴에 대한 부분들 그런 것들 전부 다, 다 통합적으로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봐야 되는 어떤 그런 요구 사항들이 점점 어, 늘어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 저희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미 10년 전부터 클라우드에 대한 플랫폼의 중요성을 얘기를 했고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라는 걸 통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런 클라우드 기반으로 어, 사물 인터넷 서비스가 제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물 인터넷은 클라우드 기반으로 꼭 해야 되냐고 음, 의문점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사물 인터넷이라는 그 특징 자체가 데이터가 워낙 많이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그 데이터 발생된 데이터를 얼마만큼 유지를 해야 되는지도 사실은 확신을 할수 없기 때문에 조금 더더 더 유연한 시스템 그다음에 어, 필요한 만큼 쓰기 위한 어떤 시스템들이 필요한 것들이 반드시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사물 인터넷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분산형 클라우드 즉 어, 모든 것이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 어, 현장에서 빨리빨리 응답을 줘야 되는 부분들은 엣지 형태대로 현장에서 존재하게 되고요. 또 하나의 또 패턴은 여기서 이런 수집된 데이터를 이용을 해 가지고선 인공지능을 적용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런 인공지능도 클라우드뿐만이 아니라 어 엣지에서도 실행이 되고 클라우드도 실행이 되고 또한 어느 특정 장치가 아니라 많은 곳에서 이런 그 인공지능적 요소들이 발생을 할수 있게끔 되는 것이 주된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보게 된다면 이러한 그 클라우드 기반의 사물 인터넷, 그 다음에 엣지 컴퓨팅, 그리고 어 인공지능이 되면서 그 궁극적인 그 다음 모습은 어 디지털 트윈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선 미래를 예측하고 과거를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비즈니스를 하시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이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를 추적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앞으로 향후 1개월 또는 1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시뮬레이션을 할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 경쟁력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마이크로프트 디지털 트윈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트윈을 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트윈을 단독으로 보기보다는 제가 조금 전에 화면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클라우드에서 시작을 하고 사물 인터넷으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분산형으로 엣지 컴퓨팅을 한 다음에 각각의 요소에 인공지능을 한 기반 위에서 어, 디지털 트윈을 적용해야지만이 진정한 의미가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능하기 위해서 클라우드와 사물 인터넷 엣지 AI가 하나로 또 디지털 트윈까지 연결하기 위한 솔루션들을 마이크로소프트는 어, 계속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는 저희가 어떤 특정 인더스트리에 대한 접근을 하기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플랫폼 업체, 물론 마이크로소프트가 산업용 솔루션을 만드는 회사는 아니지만 조금 더 그런 인더스트리 요구사항에 맞는 솔루션들, 그 다음에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oT 같은 경우에는 SaaS형 솔루션인 IoT 센트럴, 그 다음에 p a 파 s 형 솔루션이라고 볼수 있는 IoT 허브 이런 부분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 클라우드를 통해서 이런 IoT 기능을 구현을 하고 디지털 트윈이라든지 엣지 컴퓨팅, 그 다음에 인공지능을 구현할 수 있는 기능들을 이미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활용을 해서 마치 레고 블럭을 조립하듯이 어, 인터넷 띵스 어, 어, 프로폼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서 조금 비즈니스 혁신에 대한 부분들을 대응할 수가 있고, 우리가 미래에 대한 어떤 대응이라든지 아니면 준비를 할수 있는 부분들이 이 마이크로소프트 플랫폼 기반에서 한다면 조금 더 쉬워지고 대응을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뭐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저희 어떤 마이크로소프트의 IoT 기술과 비즈니스 혁신의 어떤 그런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은 어, 뭐 질문하시는 어, 어드벤트 이런 행사를 계속하면서 질문을 받으시면 질문 주시면 저희가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